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드디어 많은 게이머들의 염원인 리전 락 차이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 전용 스팀인 스팀 차이나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중국은 티인과핵 등등의 발생지로 게이머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이머들은 중국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죠 중국발 핵 때문에 크게 꺾였던 배틀그라운드가 있듯이 중국은 좋아할래야 좋아하기 힘든 그런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강력한 게임 거열 덕분에 전세계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미 중국에 출시한 게임들도 강력해진 게임 검열에 의해 중국에서 퇴출당하는 등 아무리 자기나라 법이 그렇다지만 찌 못한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긴 하죠 아무튼 이런 특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출시 예정인 스팀 차이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려와는 다르게 글로벌 스팀과는 아예 별개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스팀 차이나가 글로벌 스팀의 영향을 끝칠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스팀 차이나는 기존의 스팀에선 중국 당국의 검열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플랫폼이었으며 검열 문제 때문에 공식적인 서버조차 없던 상황 이라 항상 vpn을 통해 스팀에 접속해야했고 손쉽게 게임을 구매할 지불 방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스팀 차이나에는 겸열된 게임과 더불어서 도타2와 도타 언더로드 ftl 유로트럭2 등 40여개의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스팀 차이나 전용 게임 이런 건 없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스팀 차이나가 등장한다고 글로벌 스팀에서 중국을 이용할 수 없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나은 다운로드 속도와 편리한 지불 방식을 제공하는 스팀 차이나는 중국 유저 입장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스팀 차이나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스팀 차이나의 출범 이야기는 중국 게임의 검열 수준과 더불어서 중국 게임의 시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게기가 되었는데요 과연 스팀 차이나는 게임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